오 친구한테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러 왔어요 먼저 부산의 카페 모여있기로 유명한 곳을 소개할게요 부산에는 전리당길 해리당길 망미당길이 있는데 오늘은 망미당길에 왔어요 그럼 가볼게요 친구한테 인스타용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워보고, 제가 찍은 사진과 친구가 찍은 사진을 비교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료와 디저트가 나오면 요걸 요리조리 옮겨다녀야 돼요. 느낌 알 때까지. 콩, 콩, 콩. 이제 뒤에 같이 나올 배경을 정하고, 다시 한번 콩! 화면 터치하면서 밝기도 맞추고 착각 착각 동네 금손님이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눈치 채셨겠지만 그냥 요리조리 무조건 다 들고 다니면서 찍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저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찍는 사물의 위치가 중간과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 사물이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 배경은 여백이 제일 좋다고 해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 네, 금손님이 세팅해놓은 곳에서 저도 똑같이 찍어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 카페에 왔어요. 아까 카페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제가 주문한 음료는 오렌지에이드예요 넣지 않은 딱 복숭아의 단맛만 느껴지고 맛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 빵이 머릿속에 계속 떠다녀요.